오 어, 어, 어, 어, 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 뽀! 어, 꺾지 어, 어, 마! 야. 야. 야. 아, 나 진짜, 야, 대이다 때문에... <웃음> 아, 탄력도 막, 달려오듯이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느긋하게 해야 돼. 오이씨. 어. 어, 뒤, 뒤 틀어진다. 오. 이거 꺾은 거야, 이거? 오오오오. 게임에서만 보는 건데, 이거. 그러니까. 암은 꺾은다. 약간 불안한 바 없잖아, 이럴때. 일단. 이지마 뒷바퀴가 빠진 것 같아요. 어, 뒷바퀴 빠진다, 빠진다. 빠진 게. 합격 아, 빠지면 문제지. 이야, 이건 갑이 아니라 다버려야 돼. 자, 버리고. <웃음> 여기는 진짜 길잘 봐야겠다. 고다넣 이런 데고어도 응. 되고, 안넣 되고. 넣어안넣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야, 야, 이봐. 이봐, 이봐. 어,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이봐 아나 진짜 얘때야 아, <웃음> 하지마 왜 자꾸 각을 잡어 겁나 무서워 올라가려고 했는데 여기지는 좋았는데 이봐저 앞에까지 갔다가 차가 완전히 미끄러져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억지로 야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 넘어졌어. <웃음> 야, 그냥 미끄러져. 야, 이거 어떻게 올라가? 얼음이야. 봐봐, 그냥 얼음에 깰 수가 없어. 아, 아, 야, 이만큼이나 라가어 이만큼. 도끼가, 어? 야, 도끼가 이만큼. 이거 언제 까? 이거 무가아 야, 여기까지 올라, 어디까지 올라왔냐? 어? 어, 앞바퀴 넣었는데. 어, 아, 여기. 어, 뒷바퀴가 저기. 야, 여기 빠졌어? 어. 그래서 여기다가 넣었단 말이야. 바퀴 차고 있잖아, 여기. 여기거이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그러니까 네그 네. 앞바퀴 여기, 이제. 아, 어, 요거만 타도, 타고, 만 타도 되는데, 와, 차가 높으니까는 기스 하나도 안 나고 빼긴 했는데, 일반 차였으면 아작났어. 야, 야, 미끄러진다. 나 방금 넘어졌어. 봤지? 예. 네. 대훈이 미끄러져야지 유튜브 각인데. 어, 어, 어. 너 어디 가게? 어. <웃음> <웃음> 아, 아 그러니까 이게 됐나보니까 다 터져. 뒤에 막 털려야 털게... <웃음> 어. 야나 이거 꽉 잡고 있었잖아 어... 괜찮아 만약에 여기 역으로 내려온다고 하면 차 그냥 빠지겠어 그러니까요 차 도수 같은데? 어 근데 깨지긴 한데 여긴 햇빛이 있잖아 저기가... 저긴 땅땅으로서 저쪽은... 길이 있다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여기가 거의 정상인 것 같아. 이렇게 돌아서 돌아서 내려가니까. 그니까 여기 나무가가림쳐서 그러니까 여기 그립 여기 말고 여기는 그립이 있어. 야 분명히 넘어질 것 같은데 이 야야야야저총총 야, 야, 는거총총 뭐야. 뭐야 저거 저 뭐야 <웃음> 괜찮아? 우리 가자. 오야복 야, 가지지 우와. 우와. 우와. 야, 야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 한 순간도. 와, 나두 번이나 넘어졌네. 씨. 야너 항구는 괜찮겠어? 레디 고! 우와 우와 안 건드려도 돼 우와 어 좋아 특전사야 아주 그냥 한 명씩 했어 아직 한명써멜 시간이 없어야 돼멜 시간이 없어 사람 망가지도 몸은 망가지면 돼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어 응? 내가 <웃음> 너랑 같이 눈길도 가고 했잖아 차라리 이일잘가게좀다 I d o n 가있어 o w my rap my b l 도 o d b 도 i Let me show you what's up Cause enough is enough I'll take a face full of baby 너무 단단해 아, 그러게 왜여기는 이거를 왜 찍혔나 어. 아그러 얼음 있다 야. 여기 야, 얼음 한뼘 오면 한 되겠다 아이 정말 불안해. 이건 무슨 지 느낌인데? 아, 이분로 갖고는. 이준이네. 이준이 여기까지 왔네. 아 뒤로 갔다가 발디스크 나. 하 근데 미끄러운 건 여기가 더 미끄러운 것 같아. 계속... 아니 그나마 햇빛이 적서아그니 계속 이렇게 미끄리면서 가는 느낌인데 이 원래 멈추면 안되거든요 발에 심이쭉들어거다어때요저 음. 어, 돌아갔네 응? 음? 아 뒤에거 돌아가네 헤헤헤헤헤 <웃음> 올라가네 왜 그랬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아,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깊네 나이니 나이니 따져라 여기 타이어 자국 보니까는 튜닝된 차인데 그것도 여기 닿았잖아 지금 응다돼그러니 과감하게 밟으면 올라는 갈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경사가 이렇게 꽤 있어 경사가 아예 없는 게 아니야 거요? 지금 그 그러니까 이런 거 옆으로 타고 올라간다 쳐도 이 길인가봐 타이 r a p p r 여기야. 이게 그 뭐야 길안인데 안보죠 오케이. 1장. 장좀드릴까요 그래. 나오다 이거. 오! 어, 오! 어. 대훈이 괜찮아? 괜찮아? 나 아, 잠깐만. 아, 니 어, 아니. 영대 영대 잠깐 기다려, 기다려, 잠만 기다려. 기 기다려. 기다기 <목소리> 아니야 근데, 근데 지나간 다음이 문제야 어? 다 얼음이잖아 아, 네? 근데 가본 거 아니겠지 뭐. 여기를 그 지나간 다음이 이제 아예 타고 갈 수는 없지 완전 얼음바닥이 그러니까 완전 스케이트야 이따 타고 간대 돌이 없지 중간에 돌이 없어 응 요거 어, 그러네 아올라가 아냐 아가 근데 이제 멈추면 안돼이게덜박는 네. 거야 와, 계속 소보이나배걸이기딱 <목소리> 좋은 돌멩 대전. Could he 인 e down? t h a 이 s all. h 다 w did you know? I'm going to drink. I'm going to 이쪽 오라이. 이쪽 오라이. 여유 많아요, 이쪽. 와. 여기 30cm. 어, 직진으로 가기만 하면 될것 같아. 오케이. 와. 여기를 가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디서 돌려? 형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러네 네 어, 뒤에서 역시 이런 우와 시선이 달라 시선이 달라 <웃음> 응? 좋아? 가격이자이 어. 아, 코스를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기 코스길에서 나는 빠져있고 어. 이쪽 길로 붙여가지고 사부작 사부작 아직 닿는 데 없고 오케이. 오른쪽으로 살짝.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오케이. 똑바로. 오케이. 오케이. 그대로. 아우, 야. 렉스턴 스포츠 대단해. 이 오프로드 영상의 단점은 찍는 건 좋은데 등산을 해서 쫓아가야 된다는 거야. 후 엄청 잘 올라간다 진짜. 실력도 갖춰져야 되고 튜닝도 잘돼 있어야 되고. 승차합니다. <목소리> <목소리> 네 잠깐 잠깐 잠깐 가리시고. 아니 그냥. 뭐이 <목소리> 오이스 오이 아래 내려가시 얘네들 일부러 돌을 놨나? <웃음> 아니 아니 가운데 두개의 돌이 딱 있으니까 아 점점 높아지잖아 지금 예. 아 거기네 그쵸 막혀 있던 길 그래 맞네 거의 같요 그렇다 좀 이쪽 그렇지 맞아 그 왼쪽 확지나 무슨 쪽 가면 되겠안에내려가던 응. 거기가 있다고? 거기가 여기라고? 뒷쪽으로 넘겨져 있는 거 보니까 겁내 자리가 그러니까 이꼴를 가네 아, 왜? 액셀 그래, 그래, 밟으면 안 움직여? 그래. 미, 미션 5년 번도 올라갔어요 야 이거 어안올라가는데 무슨 일은 나오히온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 차시켜야안 나가 아 밟아도? 응. 엔진 룸 열고 차 시켜야 돼열 어, 시켜야 돼 그리고 여기 엄청 높은데 지금 여기 올라가다가 미션이 과부하받아가지고 셀이 안 먹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앞에 길갈수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자동차 타이어들 있는 거 보면은 여기 봐봐 이런 거 있는 거 보면은 차들이 얼마 안 돼서 왔다 갔다 했다는 소리, 소리거든 여기 여기 야 여기 돌릴 수 있는 데 있어 넓어 여기 아우 시켰다 나 갈랐어 시나 갈릴 게 없는 게 시동을 꺼놓고 오지 그랬어 자 자물쇠 윈치로꽁고 나갈까? 하 돌아갈지 못하나 돌아가기 귀찮는데 통과하면 ]인데. 우리 왔던 길이야 가에 응. 아, 안보이니까 무거운 오늘 태훈이 순환시대 <웃음> 얘들아. 서 쫄았다 쫄았다. 아, 대체 버아거 여기 안 됐어. 버거 바가 여기 안아 갖고. 어? 산 산전 수정. 그러니까. 잘아안 내. 약간 생기지는 이제. 탑단 아, 이걸로. 어, 아, 탑산 이걸 끝났습니다. 태기산도 약간 이런 느낌 아니냐? 돌은 없는데 이런 길 올라오는 어, 응? 아, 오라만에 돌방 타네. 몇년 만에 돌방 타는 거야? 아니지, 몇년 아니지. 경상, 저기 갔을 때, 나랑 갔을 때. 아, 그래? 응? 돌방 탔잖아. 그러네. 응. 응? 아, 무서워. 그런 날 있었잖아. 경상이. 응. 오케이. 겁나 <웃음> 무서워. 겁나 무서워. 집에 갈수 있다. 거기도 엉덩이 떴어. 빵. 이고 이거 갔잖아, 이제. 대박 이고어 야, 여기 달동 되면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이 임도 개척 완료. 이거 후진 왜 하는 거야? 락, 송이네. 아,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어? 한번 써야 돼, 아, 임도 개척. 수고하셨습니다.